사회애진인시정부에서 반의 대신으로 여러분 아시지요? 이후학당 민간이 한국 동남을 통과 교회의 모양 경상 염진에서 중학교 이상 학력자 80% 이상을 집단한 학살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때. 이승만 정권에 방지하는 사람들을 이곳 사투리로 뺄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실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때 당시진님께 총을 받으로낙동강전투에서처착하게 죽어가던 어린 남도생들의 유언이 한를같이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명악의 유언은 백이었으면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 아무 이승만의 땅이라는 박종희의 지역 땅면 분에게 함께 더쉬월중대우에서도일어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우는 지난 10월 15, 1 5일까지 여섯 차례의 연속의 대리식 발표를 대구방송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열수록.